잉어맨, 이... 이메... 어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망가세요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이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숨바꼭질 하는 맵인데, 맵이 굉장히 좁아요. 그 이유는, 술래의 눈은, 정말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지? 안 보이지? 못 잡겠지? 저렇게 요루루 앞에 빨간색 보이죠? 저 레이더 빼고는, 볼 수가! <웃음> 볼 수가 없는데! <웃음> 다 보인다! 다 보인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자, 이런 식으로, <웃음> 요루루의 시야에서 벗어나면은, 요루루는 저들 저를 절대로 볼 수가. <웃음> 보인다! 아! <웃음> 아! 구해줘, 얘들아. <웃음> 유민아, 내가 구해줄게. 어, <웃음> 아, 도망가. 핑크대 머리가 온다. 와. <웃음> 여기 인념의 t v 꿈미남 있잖아! 오다꿈미 <웃음> <웃음> <맨날 꿈미남이래. 웃음> 근데 지금 요르르 정보! 한 명도 잡지 못했다. 호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밥, 어, 밥 먹고 와도 되겠는데? 정보! 요르르! 눈이 안, 안 보이나 보다. 진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뭐야 여기! 인여의 t v 에서 가장 못생긴 김기한님 있잖아? 오 <웃음> 어디갔어디어디갔어디가 어디가서 어디가서 어디가서 어디가서 어어디가 어디가서 어 어디가서 어디가서 어디가서 어만가서어디가어디가 아, 너무 맛있고. 아니, 근데 제 진짜 못 한다. 응, 음, 안 보이나 봐, 진짜. 맵이 이렇게 좁은데. A few moments later. 아, 다 아싸! 나 살아남았다. 아싸, 아싸, 아싸. 요루르안 보이나 보이죠? 이게 백만 유튜버? <웃음> 감사, 감상 구독. 어, 내가 술래다 드디어 해보고 싶었던. 띵띵이가 죽었는데 근데 <웃음> 나왜 그래 난왜안 움직여지지 앗싸 이번엔 내가 술래 아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야, 아무것도 안보이지러어 아, 됐다 음... 다 잽싸게 도망다니는구만 어디에 있는 거지? <웃음> 얘들아 너, 어디 방금 지나갔는데 난못 봤는데?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안 보이나? <웃음> 아! <웃음> 늑대! <웃음> 아! 뭐야, 그러구나! 으! 나 보인 줄 알고! 늑대! <웃음> 누군가가 살리는 것 같은데, 늑대를! 잡히기만 <웃음> <좌치기만> 해봐! <웃음> 그래. 아, 그러 늑대밖에 안 보여? 너만 보인단 <웃음> 말이야. <웃음> 어, 늑대 또 누구 살렸어? 누구 살렸어? 누구 살렸어? <웃음> 이렇게 대놓고 다니면 안되지 <웃음> 와 늑대 죽을때 프로펠러가 초속으로 도는 소리가 나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있다가 누구 살릴때 같이 따라가서 넌 <웃음> 어, 어, 아까부터 너무 건방졌어 <웃음> 위에 있네? 음, 너무해 안보여 안보여 아 오케이 여기 위에 있네. 아... 아싸, 다 잡았다. 와 이거 쉽네. 뭐야, 한명 남았어? 나못 봤는데? 요로로. 소리가 났다. 문소리나 났다. 절그럭 절그럭. 문소리나 났다. 절그럭 절그럭. 어디야 어디야. 안 보이는데? 절그럭 절그럭. 어디야 어디야. 안 보여. 어? 나 진짜 안보여 절그럭 절그럭 얘 돌이처 저... 지는거야 얘는 돌이 <웃음> 어디 있는거야 절그럭 절그럭 아 어, 안보여 여보님 보내지 마시고 진짜 여깄다 안 무서워요 10초 <웃음> <오>. <웃음> 여기서 계속 뱅글뱅글 <뺑글뺑글> 돌고 있었구만 <웃음> 좋아요 어? <웃음> 네. 진짜 야. <웃음> 드리로 야 늑대가 헌터면 이거 약올려줄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워터파크구만! 홀. 헐! 헐! 미오가 술래인걸? 이거는 아주 재미나게 아, 숨어주겠어 여민나여민나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아예 지금 어어 오고 있어 어 오고 어 있어 뭘봐야 야야 리아 너쫓기고 너 있어 음료 <웃음> 음료 <웃음> 이거 봐어뭐 어어뭐뭐 이거 뭐뭐뭐 뭐 <웃음> 뭐 <웃음> 똥싼 거야 응 똥발 똥발 똥발 늑대야 애들아 잘 있어 요르르 죽었나봐. 괜찮아. 아, 이놈아 잘했어. 요르르 무슨 나를 <남이> 놓아줄 생각이었어. 아니야, 늑대야그부활가면 어떻게?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오늘은 <웃음> 아, 실패자기구나. 역시. 어, 구해주려고 했는데 저거 말하는 내말내 가지마 내 가지. <웃음> A few minutes later. 어, 야나 무서워 이 사람. 아 나. 아나 무서워 이 사람. 나 이상해 이 사람. 야이 사람 무서워 죽겠어. 정했다. 이분이 괜찮대? 내가 남은 건 너뿐이야. 니가 어? 힘들 1분 동안 버티면 붙여볼게. 그래, 잘 숨어 있어. 응. 음. 어. 오. <웃음> 어. <웃음> 어. 오. 이게 소리가 들리더라 그리고 소리를 함부로 내서는 안 되도 안 되긴 하더라. 오. 아나 무서워 여매나. 아, 나 들켰어. 오. 내가 볼때 미오는 냄새로 찾는 것 같아. <웃음> 수각이 고장났나 <부장> 본데. <웃음> 야, 너 걸터고 <거의> 들켰어!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오! <웃음> 고인물, 고인물! 아, <웃음> <웃음> 잘한다, 잘한다. <웃음> 잘한다, 나한 <잘한다. 야>, 들켰어!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너, <웃음> 너, <웃음> 너 보여! <웃음> 으, 으, 이, 이, 땡!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가우어어어어 우! 우어우어 니네 녀석의 냄새가 난다 여깃구라! 무서운 녀석 여기 있으면 못찾을거냐하하 <웃음> <웃음> 요르르 요르르 앙탈은? <웃음> 빨리 죽여! <죽죠. 웃음> 니까 그러니까 죽여야겠구나! <웃음> 오우 요르르 너무 앙탈 떠는데? <웃음> <웃음> <웃음> 앙탈쟁이야 저도 깍쟁이야 깍쟁이 여기 누가 너를 살렸구나. 하지만 너는 살았자마 맞아. 죽어 내 운명이지. 뭐야, 어, 여기 뭐가 있구나. 아니, 뭐야. 바로 살아났잖아, 이 녀석들. 추가, 추가, 추가라고. 어, 여기 뭐가 있었는데. 여기 있구나, 핑크머리. 나도 그리고 파란색머리. 감히 친구를 살리다니 그 용기를 높이 서봐 친구를 한번더 살아봐. <웃음> 오 쟤이 죽게 냅두자 우리 친구가 죽었는데 너는 가만히 있는거냐 파랑머리 요르르 내 냅두자. <웃음> <요로를> 죽게 냅두자 파랑머리 니 친구가 죽었는데 여기 안올새이냐이 파랑머리 녀석 안갈거야 이. 러면다내 눈에 죽는거야 이, <웃음> 이 파랑머리 아이 아. 그냥 죽여 그냥 파랑머리 그런 말하면 어. 친구를 구하러 갔겠지 파랑머리 아 늑대 못하네 이거 리아 헌터 한번 해보고, 네. 해보고 싶구나 헌터 해보고 싶다 좋아요 또 나일 것같아어또나또는데흐또 나일 것가아미안한 번도 못 해본 슬리지롱 울었어 미아가 할줄 아는 건 먹고 똥 싸는 것밖에 없잖아 <웃음> <웃음> 여기 누군가가 있네 누구지 죽을 <웃음> 난 실패적이야. <웃음> <웃음> <웃음> 어... 엄마가 나 보고 필요 없는 놈인데 어머나 <웃음> <웃음> 없네 여맨나 어디 가? 응? 여기 방금 누굴 본거 같은데 응? 그렇지 여맨나어디 <웃음>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니 여나아말 응? 해줬으면 내가 살려줬을 텐데 어, 근데 어디 갔지? 큰일 <웃음> <웃음> <어디 갔지? 웃음> <웃음> <꽤> 날 뻔했어 큰일 <웃음> 어려운 게임 잃었구만 응? <웃음> <웃음> 야 쟤네 빨리 죽여 야, 이 녀석은 <웃음> 귀가 너무 아파. 너무 힘들다. 너무 앙탈떤다. 어? 게임을 앙탈러 간다, 앙탈러. 어, 어어어어 <웃음> 주먹을 불러. <웃음> 아, 근데 아니야, 저, 저기 있던 장원영 누가 살렸어? 아, 야, 야. 야, 야, 늑대한테 지금 근데 애교가 먹혔나봐. 늑대가 살려줬어.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어. 역시. 난 당연히 아, 죽일 줄 알았다고. 어 네, 여기 귀엽다, 왕건이다 왕건이 엄청 많다 네, 네, 귀여워 가지고 살아와, 아아 어, 아. 내가 귀여워가지고 살아와 아아아 살려줘 내가 죽일래 <웃음> 내가 죽일래 <웃음> 이거 앙탈이 먹히는데 진짜? 잠깐만 이 녀석들 한 명도 안 죽였잖아 아 야, 진짜 <웃음> 정보 죽일때도한 명도 죽지, 죽이지 못했다 이거 <웃음> 네 어, 이게, 어, 이게 바로 앙탈의 힘염추라고 어디 있어? 아, 제발, 저기 좀해. 시끄러 죽겠어 정말. 아, 좀 죽어. 아, 못자. 아, 살았어, 살았어. 야, 어디갔어 또? 이보니까 어려워. 한자가. 아, 아, 아, 뭐야 이거? 묻지 마, 얜 죽인다. 이걸 아, 아, 아, 죽인다. 경고. 울린다고. 유루 살았다. <웃음> 제발 <웃음> 좀 죽어. 어디서? <웃음> 아니, 얘들아 이리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애들아 이쪽으로. 와. 어디 있는 와, 있는 이쪽으로. 거야? 아, <웃음> 어딨는 거야? 제 발대전 어? 앞에서 나타났죠. 어, 방금 뭔가 본것 같은데. 아, 정보. 지금 때는 한 명도 죽이지 못했다. <웃음> 오 빨리 죽어. <죽여. 웃음> 죽어 죽어어어 죽어어어 죽어. 아. 죽어. 죽어. 죽어. 야, 그 아. 이 아. 야 아. 이거 이정도면 야 잉혜맨 아. 유튜브 아. 그 왕따설을 도는거 아야 왕따설 야이래주 아, 한번만 <웃음> 나도 같이 놀아줘 부탁이야 잉맨 유튜브 불화설 근데... 중국대를 왕따시켜 아, 놀란 놀아. 어, 나도 놀아줘. 안 보여. 여러분. <웃음> <웃음> 이겸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잡히지 마세요. 로블록스 게임 해봤고요. 자, 마지막 엔딩에서 해가 <웃음> <세가> 걸리네. <웃음>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바이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